사람고요. 그리고 네. 뭐 의미가 한게 네. 뭐, 뭐, 이니, 그렇죠. 수는3인칭 예. 아, 네. 헤드수로 오는 게가능하고 네. 그리고 얘네 둘다세개다 다 뒤에 납붙이면 부정이 되고요. 네. 맞죠. 아 마실까요 혹시? 아,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해부트 아니에요 해부트 아니에요 해부트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. 해부트는 아, 일반 동사치인거죠 신으라는 거그 뒤에 낫을 붙이면 되고요 그렇죠 음음을 하면 해부 앞으로 보내면 되고요 네다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어, 어 잠깐만 미안해 해부트 음음 만들 때 혹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해부 앞으로 아니야. 아, 해을 앞으로 보내요? 아, 일반 동사. 잠시만요. 네. 어, 해블뒤 다음에 동사가 올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 동사를 앞으로 보낼 거예요? 아, 그럼 해블을 보내요? 맞나? 아, 일단. 어. 네, 일단 한번 계속 해볼까요? Should 네네 맞아요. 수 있고요. 그렇죠 그렇죠 예. 나 붙일 수있어 그렇죠 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야. 구매할 때는 살짝 건너가 보는 거지.